안녕하세요. 케이군입니다 환승이별을 당했어요.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생각은 없어요.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.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환승이별을 당했을 때요.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돌아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.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참 잘해준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헌신했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이렇게 환승이별을 당했어요.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어쩌면 내가 너무 막대해 줘서 그 사람 마음이 자꾸 지치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환승을 했나봐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난그 사람이 참 좋았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나는 그 사람을 믿었던 거고요 그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사실 평소에 만나면서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서운한 마음이 많아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내 입장에서도 그만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하고는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걸 감수해보고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에 대한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내 이런 마음들을 조금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노력하셨던 거겠죠 근데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기는 커녕 조금씩 더 이용하는 것 같고요 나를 막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아팠거든요 생각을 안 해보려고 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혹시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나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접혀서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나는 늘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나의 이런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안정되게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나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만나고 있는 걸까 하고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환승이배를 당한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조금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를 만나면서 나에게 정확히 선도 긋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요 그동안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것들이 너무 바보 같고 내 스스로가 못난 것 같아요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. 나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네요. 이런 여러 감정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해요. 그래서 어떤 날은 그 사람에게 화를 내서 욕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. 또 어떤 날은 그 사람을 지금 당장이라도 내 앞에 붙여놓고 싶기도 했었어요. 그런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하고는 이제 그만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나서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너덜너덜해졌어요. 너무 아프고 괴롭거든요. 그래서 난 이제 연애를 못할 것 같아요 누구를 믿고 사귈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나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으로 나를 자꾸 깎아내리고요 내 자존감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못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별 볼일 없어서 이렇게 아파하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릇이 크고 마음이 넓어서 내 상대의 부족함이나 내 상대의 모자란 부분까지 감당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서 이렇게 되신 걸까요 연애의 목적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하고 자꾸 이어가고 그 사람하고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과 정말 함께 평생을 갈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번 연애에서요 그 사람에게 받은 것보다 내가 해준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 사람에게 열정을 다해본 거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해 보려고 이 연애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은 있었지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와 갈만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이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럼에도 나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정확히 판단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좀더 감당해 봐주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 주다 보면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기대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 나라면 그럴 거니까요. 나와 같은 사람은 그래야 맞는 거니까요.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. 다른 여자가 더 좋아서 나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인 거고요 그게 정말 내가 부족해서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새로 만나고 있는 연인이요 그 사람의 평생 동반자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 사람 역시도 이 사람에게 또 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만났던 사람은 요 받을 줄은 알지만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사람과 만났어도 요 받을 줄은 알겠죠 그러나 또 주는 방법은 모를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상처를 주게 되고요 자기에게 주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지면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아파야 될 상황이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거나 내 스스로를 위해서 축하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연애를 통해서 잘 익은 과일과 썩은 과일을 골라냈다고 생각해볼까요? 나는 분명 잘 익은 과일이 필요해요 내가 잘 익은 과일이니까 그런데 내 상대방이 잘 익은 과일인 줄 알았어요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썩은 과일이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죠 내가 노력해 주고요 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고요 열정적으로 대해줬는데도 변함이 없거나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으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잘 골라내셨네요 만약에 몰랐다면요 이렇게 계속 이어갔다면요 나라는 사람의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계속 얹혀가면서 그렇게 또 애써가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낭비되고 아파질 수 있는 그런 기로에서 나를 구해낸 거네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 나라는 사람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해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을 수는 있지만요. 반대로 그 사람의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느끼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. 내가 못나고 부족해서 그 사람한테 연연했던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정도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서 넓은 마음과 깊은 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헤아려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믿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진짜 열등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믿고 내가 단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감당해주지 뭐 하는 마음으로 해보셨던 걸 거라고요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든 마음이 드는 게 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그 선택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계신 걸 수도 있죠 근데요 그건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부족함을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전히 안쓰러워서 내 마음이 선하고 착해서 그 사람이 떠안아야 될 감정조차도 내가 조금 떠안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에게 환승이별을 한그 사람이요 자기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나한테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더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게 맞겠죠 우리는 막연하게 함께 가야 될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끔은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 믿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될수 있으면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럼에도 내 안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다행이네요 이 사람은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걸한 방에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멋지고 넓은 마음을 가진 나를 자꾸 아프고 불쌍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나라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알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뿐이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노력을 했고요. 그 노력의 결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까지 확인하시게 된 거니까 내가 노력한 결과로 참 많은 것을 획득한 거죠. 앞으로 남은 내 소중한 인생을 구했고요. 나라는 소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도 되는 찬스를 발견하게 된 거고요. 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재확인하시게 된 거겠죠.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요.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거고요. 감수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. 그것을 내가 해본 거고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상대방이 참 부족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셨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오늘은 나라는 사람이 참 기특하다라고 칭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